쿵야 아일랜드에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쿵야 캠프닉 풀세트와 쿵야 인형 그리고 반개 쿵야 마이 스킨 솔루스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먼저 쿵야 캠프닉 시리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볼까요? 음. 음. 그리고, 음. 누구지? 대추인가? 양파인가? 그냥 그리고 오, 아 이건 다 다른거구요 일단은 그리고 버섯 그냥.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 이거는 멀티마그네 아, 그냥 멀티마그네 네, 이거는, 어, 피크닉 매트네요, 매트. 이렇게 귀여운 쿵아들 어디서 만날 수 있냐고요? 바로 머지 쿵야 아일랜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 출퇴근 시간에 힐링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세계의 생산물을 합치면 다음 단계의 생산물이 되는 아주 간단한 쓰리 머지 방식의 게임으로 마음 편안하게 즐기기 좋은 게임입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귀여운 쿵야들과 함께 섬 걷어보지 않으실래요? Thank <laughs> you.